기대가 되네 이번에 첫 주민이 누가 나올까? 콩돌이 확정 어, 어이구 어이, 또또 오케이 사업이 망해서 약간 슬픈 눈을 표현하겠어요 과연 어떤 게 나올까? 저는 체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복숭아 나오는 거 맞췄잖아요? 복숭아야! 헐! 나는 역시 복숭아인가? 오! 치킨! 아 치킨이 아니라! 아이 냄새지 닭! 닭! 닭이랑 개, 검태, 한나 한나와 검태가 나왔습니다 김대원이 한나 영어 이름이 체리에요? 체리 맞추셨네요 진짜? 한나 영어 이름이 체리에요? 와나 그런 감 진짜 쩐다 와, 넓어 넓어 넓어 와 여기까지가 내 개인 해변이야 와 엄청 넓네요 진짜 아건태지의위예요요너태지인인매매 많은 친친구너 한나도 너나너 인기 많아요 아 그래요? 혹시 난 운이 좋았어 나 이미 다너지 자연이 펼쳐진 곳에 텐트를 무다고 좋아 보여 이미지를 떠올려보지 나랑 같이. 좋 좋은 거 같아. 나 의견이 중요하지. 아 걔도 약간 결정장애가 있구나. 한나는 여기 있네. 너도 고민 중이야? 그냥 저냥. 이 근처에다 펼칠까 싶기도 한데 좋아보여 나랑 시뮬레이션을 하자 이제 어, 우와 여기 나무에 둘러싸인 이런게 좋은데 좋은 것 같아 어. 걱정하지마 나 전문가거든 어, 캠프파이어 역시 사업은 망했지만 이렇게 무인도에 오니까 마음이 되게 힐링되는 것 같고 좋네요 뭐? 아 지금 성 이름을 짓는 거였구나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봤던 시청자분들의 의견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꿈꽃도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버렸내 아들 서도내 남자들도, 사업부도, 사업부도, 사업이었어 사업 망했어. 내가 돌아왔어. 좋치만 좋았어. 댕댕이가 좋았어. 어때요? 어, 그거 좋은데. 아, 어, 이거 좋다. 댕댕이가 좋았어. 좋았어. 이걸로 갑시다. 오케이. 레이처 스트레칭 밤덜콩덜 다들. 이가 좋아으로 복숭아 주스로 역시 복숭아 주스네요. 컴데이제 쉬어야겠어. 오늘 내일부터 할 일이 많거든. 이번에도 군용 침대는 아니겠지? 제발. 군용 침대 지 말아라. 군용 침대는 아니지만 초록색마막 괜찮아. 이제 어, 이, 이, 이 정도면 훌륭해. 자국가이지. 뭐 주더라? 아 휴대폰. 오케이 아 계약서? 아아 아. 파산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빗쟁이가 됐네 알레지로 갚을 수 있나? 지금부터 이제 빚갚기 시작 뭘까 선물? 나 이거 안 줘도 되는데 모자? 아니야 아니야 나 모자 완전 필요하지 어 예쁜데? 잘 어울리는데 나랑꼬이 많이 왔다 왔어 나무는 아낌없이 준다는 사실 흔들어도 흔들어도 계속 나온답니다 닭초도 제작할 때 초반에 진짜 많이 많이 필요하니까 정리해주고 채집하는 거를 만들어볼까 감자리채 하나 만들고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부서지기 때문이죠 언니 모동수 1회차인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어젯밤 꿈에 모동수 파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왠지 꿈에서 다 해본 것 같아 그짓말인 가것시죠 잡초 뽑는 데 소질이 있어 요런 잡초들을 다 뽑아줘야 벌레들도 안 생기고 병도 안 생기고 눈도 깨끗하고 아, 왁싱한데? 어린이, 털 많이 났네 제모 안한지좀 오래됐나 봐 내가 우리 섬 제모 해줘야지 저아야 얼마 들었을까? 새촌이 없어서 슬프다 나도 언젠간 저 풍선을 터트릴수 있게 되겠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제 벌레 잡는다 벌레 잡는다 잡수 있어? 잡지는 못하고 쫓아가기만 해 이렇게 잡는 거라고, 서 아, 나한테 박수. 야, 이렇게 잡는 거라고, 검태야. 이거 봐봐.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벌레 잡는 거 내가 가르쳐 줄까? 자, 이제 가구를 흔들고 다닐 건데, 이 안에서 가구가 나오면 대박이에요. 나와라, 가구. 나와라, 가구. 나와라, 가구. 좋았어. 벌, 붕붕붕벌, 2,500원 벌. 벌도 팔면 초기 자금 모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오, 와, 여기서 진짜 가구가 나왔어. 내가 갖고 싶은 건 거울. 오, 해먹. 오! 한숨적이 좋네. 아, 구름도 지나다니고. 이거 해변에다가 깔아놔야지. 되게 부드럽고 좋겠다 하지만 난 돈이 없으니까 답초로 응아 닦아야지 세총세총 레시피 300배 좋아 세총자 이제 풍선만 지나가길 기다리면 되겠다 풍선을 늦치지 않을거에요 분명히 풍선이 올 때가 됐는데 우리 풍선이가 놀러 온다고 했는데, 좀 많이 늦네요. 쉬면서 좀 기다려볼까?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이, 잘겠다 근데 5분에 한 번씩, 오! 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 믿습니까? 접니다, 접니다. 와 나이스. 돈이 얼마 들었을까?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자 열어봅시다. 총소리 알람 시계? 어, 오 돈은 아니지만. 오내 텐트에다가 넣어놔야지. 오이것에 어,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된다. 과연 나탈리가 나탈리 저의 미시 주민인데 복지 테이블 거울. 오 제가 아까 거울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오 대박 거울 만들러 가자 거울 만들러 가자 내가 딱 갖고 싶다고 말만 하면은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게 신기하고 조개 침대 갖고 싶어요 조개 침대 갖고 싶어 조개 침대 새삼장 좀 해볼까 나 아, 이제 똘망똘망한 눈으로 넘어가자 볼터치도 좀 하고 허리는 이대로 음? 아닌가? 나 방금 풍선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오! 오! 맞아! 역시 풍선소리를 들었어 내가 이걸 놓칠 리가 없지 나이스! 아하하.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오! 나무 열매 모빌! 아니 이런게 있었어? 헐 이거 뭐야? 음, 엄청 예쁜데요? 와, 이거 사업 아이템 할수 있겠다. 설탕물이랑 도토리 나무 흔들면 나오니까. 음. 모빌 사업으로 다시 일어서올까? 이따 이따. 오 아, 돌멩이였어. 오, 해마다, 해마. 이건 앞만 봐도 해마. 우와, 열치 돌덩어리가 왜, 왜 저래? 아니 이상 이상하네. 왜저렇게다 조그만 애들이 다 돌멩이지? 진짜 기하 나. 원래 이렇게 낚시하면서 돌멩이. 오, 얘는 진짜 멸치? 설마 너도 돌멩이는 아니겠지? 나 그러면 이틀 동안 낚시 안할 거야. 아 어, 해마! 해마! 어 귀여워. 메뚜기를 찾아 봅시다 메뚜기들을 꼭 내가 찾을 땐 없더라 아까 메뚜기가 있었다고요? 광장 쪽에 어, 여기 있다 아, 방학 길이 없네. 아, 메뚜기가 필요한데... 어, 이건 메뚜기 아니야? 이거 봐, 천천히 가도 얘 계속 뛰잖아요. 오 메뚜기? 외뚜기, 외뚜기. 또, 아직도 외뚜기 못 잡았니? 열심히 해. 바다를 만끽하면서 밥도 먹고. 아, 뜨끈뜨끈하다. 냠냠냠냠냠. 그리고 해마는 내 친구. 해마를 보면서 자야지. 모자 좀 벗고. 한 발도 벗고. 옷도 다 벗고. 아, 좋아서 이제. 아, 머리 방향이 이게 아닌데. 좋았어 <웃음> 여러분 늦게까지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